물론, 빨리 치료하시면 좋아요. 올해 뭐, 10년, 20년 동안 방치하셨다가 이제, 탈모 치료 한번 해볼까 해서 오시는 분들의 반응은 당연히 최근에 생긴 분들 보다는 적습니다. 심한 정수리 탈모에도 당연히 모낭주사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낭주사 자체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반응이 있느냐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탈모에서 다쓸수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수리 탈모가 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흔하게 유전성 탈모일 경우에 그 모낭주사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모낭주사는 여러 가지 기전이 있는데요 우리 탈모 유, 유전성 탈모가 유발하는 그런 탈모 물질들을 억제하고 모발을 성장하는 성분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수리 탈모에도 물론 빨리 치료 하시면 좋아요 탈모가 진행된 지 얼마 안된 분들의 반응이 좋은 편이고요 올해 뭐 10년 20년 동안 방치하셨다가 이제 탈모치료 한번 해볼까 해서 오시는 분들의 반응은 당연히 최근에 생긴 분들 보다는 적습니다 예, 원형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고 최근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 특히 그엑소좀이라는 성분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죠? 어, 엑소좀도 그렇고 음, 일부 저희가 많이 쓰는 보틀륨 톡신도 원형탈모에서 반응을 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례보고지 어떻게 보면 이게 정통의 치료법은 아니다 원형탈모는 지금 현재는 적합한 치료법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건 이제,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 제재 많이 쓰고요. 어,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제제와 미녹스들이라든가, 바른 탈모약제 한번 써볼 수 있고요. 이것만으로 효과가 괜찮으면 저희가, 어, 다른 치료를 하지 않지만, 기타, 그 이외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승인받은, 어, 올루미언트라는 탈모 치료 약 먹는 거가 일단은, 어, 한번 또 고려해볼 수 있는 치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낭주사 치료 정도의 단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 안 하면 이제 더하고 더하고 이런 스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